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부탁드려요. 미지 비티의 미지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요. 아리따움의 포그 스머시 틴트의 네가지 컬러 모두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고! 이번 아리따움의 포그 스머시 틴트 같은 경우에 제형은 벨벳 제형인데 보송하면서 마무리감이 실키한 느낌이 들어요. 보통 벨벳 제형 같은 경우에는 무겁거나 아니면 답답한 느낌이 많은데 어, 포크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가벼우면서 부드럽고 보송한 마무리감으로 좀 약간 촉촉하게 출시가 됐기 때문에 겨울에 사용하기딱 알맞은 제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컬러 같은 경우에는 쿨톤과 웜톤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고 또 뉴트럴 컬러로 MLBB 컬러로서 사용할 수 있는 컬러들도 같이 출시가 됐어요 제가 사용을 하면서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칠링 컬러는 전체적으로 여쿨 분들에게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컬러로 입술에 살짝 올려 그라데이션으로 발랐을 때 흰기가 너무 심하지 않은 바이올렛 감성이 살짝 들어간 사랑스러운 은은한 핑크 빛이 감도는데요. 입술이 동동 떠 보이지 않은 컬러이고요 겨쿨 분들도 무난하게 베이스 컬러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립으로 발랐을때는 그라데이션으로 발랐을때보다 채도가 살짝 있는 느낌으로 뮤트한 감성이 살짝 들어요. 웨어러블하게 바르셔도 되고 mlbb 컬러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호 샹그리아 컬러는 너무 매력적인 컬러로 겨쿨 분들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컬러예요 그라데이션으로 발랐을때는 힙프연 핑크를 살짝 담아낸 플럼빛 컬러로 생기 써보이는 컬러예요 테스트를 했을 때보다는 컬러감이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로 양 조절을 잘 하셔서 바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풀립으로 발랐을 때는 푸른빛이 감도는 플럼빛 핑크 컬러로 차가우면서 발색 자체가 좋고 오묘한 느낌을 주는 컬러예요 너무 브라이트하지도 않고 너무 딥하지도 않은 컬러로 풀립으로 발랐을 때 너무 과하지 않은 립 컬러로 생기있어 보이는 립 메이크업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3호 미스틱 컬러는 너무 브라이트하지 않은 코랄 핑크 컬러예요. 그라데이션으로 발랐을 때는 립 베이스로 사용할 수 있는 컬러로 봄 웜, 가을 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컬러로 뮤트한 감성이 들어간 핑크가 아주 살짝 들어간 코랄 컬러입니다. 풀립으로 발랐을 때에도 봄 웜, 가을 웜 모두 잘 어울리는 따뜻한 컬러로 너무 브라이트하지 않은 가을 겨울에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코랄컬러예요 더구나 뉴트럴 컬러로 노란기 있는 쿨톤 분들에게도 잘 어울리는 컬러입니다 4호 피그 컬러는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하는 컬러인데요 코랄 컬러가 살짝 들어간 말린 장미 컬러예요 그라데이션으로 발랐을 때는 살짝 뮤트한 감성의 말린 장미 컬러로 너무 딥하지 않은 말린 장미 컬러를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컬러는 너무 매력적인 컬러로 MLBB로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번 겨울에 그윽하지만 너무 딥하지 않은 말린장미 컬러로 립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을 사용하면 너무나 좋은 컬러입니다. 풀립으로 발랐을 때는 코랄 컬러 감성이 좀더 들어간 컬러로 살짝 라이트한 말린장미 컬러의 느낌으로 어떤 컬러의 메이크업에도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립 컬러로 이번 겨울 내 파우치에 매일 준비되어 있는 컬러가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까지 아리따움의 포그 스머지 틴트 네가지 컬러 모두 리뷰를 해봤는데요 제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신 모든 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부탁드릴게요 안녕